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베트남에서 사업거리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거 없으면 식당이나 하지 뭐 해외에서 식당 운영인 요식업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베트남은 물론이고 해외여행을 다니게 되면 가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해외에 나왔으니 최대한 그 나라의 음식을 맛보면서 음식 문화를 체험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말하며 해외여행을 가서도 현지 음식은 거들떠도 안 보고 한국 식당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에는 대부분 한국 식당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관광지역에 있는 한국 식당의 특징은 음식의 맛은 한국에 있는 시내 식당의 평균적인 맛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가격의 경우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한국에 있는 식당과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편입니다. 특히 패키지 여행으로 와서 계획된 일정대로 움직이며 현지 음식인 쌀국수나 월남쌈 등을 매번 먹다가 둘째 날이나 셋째 날 한국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이유는 바로 현지 음식을 며칠간 먹다가 한식을 먹어주게 되면 맛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랜만에 한식을 먹는다는 마음에 그냥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격에 있어서도 자주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 오기 때문에 1인분에 10만원 정도로 높게 측정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비싸다고 따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체로 관광지역에 있는 한식투어 식당은 음식의 맛을 위해 고임금인 주방장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맛은 나도 되겠다는 생각 고기와 야채 등의 식재료 가격 그리고 인건비가 저렴하면서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판매 가격 그리고 투어로 오는 손님만 받아도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하는 사업 중 가장 많이 생기고 가장 많이 사라지는 곳이 바로 식당입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손님이 많이 오게끔 만드는 식당과 금방 망해버리는 식당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빨리 망하는 케이스는 바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와서 혼자 한국식당을 돌아보고 가끔 식사를 하며 식당 주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혹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가이드를 구해 베트남으로 와서 식당 자리를 알아보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죠. 식당을 인수할 때그 식당의 평균적으로 나오는 매출과 매달 들어가는 고정지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 그냥 그 식당 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최소 2주에서 한달 정도는 그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해보며 어느 정도 손님이 오고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메모를 해가며 파악을 하는 것인데 귀찮이집으로 인해 그냥 건너뛰거나 혹은 그 식당을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는 사람이 권리금을 높게 받기 위해 월매출을 속이게 될 경우 함께 한달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거짓말이 뽀록이 나기에 사람 믿지 못하면 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에 넘어가서 알겠다고 하며 덜컥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비싸게 주고 인수를 받거나 혹은 식당 주인이 가이드나 혹은 브로커에게 커미션으로 몇 프로를 줄 테니 바람을 좀 넣으라고 하고 그 중간 브로커 또한 여기 식당은 잘 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넣어 계약을 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계약을 하기 전 베트남에서 식당 운영이 한국보다 좋은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가 저렴하므로 한국에서 주방직원 한명쓸 돈이면 여기서는 7,8명을 쓴다느니 야채나 고기가 저렴한 나라라서 재료값이 얼마 안 드는 반면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받으니까 이 얼마나 남는 장사겠냐 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한국은 상가 건물 보증금이 상당히 비싼데 비해 베트남은 보증금이 평균 두 달에서 세 달치 월세라 크게 부담도 없다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식당을 하며 한국에 비해 애로사항인 직원들과의 소통 부분부터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 직원들이 설 연휴 이후 말도 없이 그만두는 경우 때로는 단체로 선동을 하여 다 함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좋은 부분만 말하여 솔깃하게 한뒤 일단 팔아치우게 되면 땅을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 연락이 안될 경우가 많고 설사 연락이 계속된다고 하여도 자기가 운영할 때는 진짜 잘 되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끝입니다. 아니면 음식 맛이 좀 떨어졌거나 원래 자기가 사장일 때는 자기를 보고 오는 지인 손님들이 많았는데 사장이 바뀌어서 이런 것 같다는 식의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어서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경험의 부족입니다. 한국에서 식당 운영은커녕 주방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름 베트남 직원들이 다 하고 자기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벌게 될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최소한 그 식당에서 판매되는 모든 메뉴는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식당을 인수하여 주방장을 비롯 모든 직원들을 함께 인수하였기에 직원들에게 맡기면 알아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자기는 돈만 가져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사장은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자기들의 편리함을 위해 요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의 경우 돼지고기와 김치를 먼저 볶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익으면 육수나 쌀뜨물을 붓고 끓이다가 중간에 다진 마늘을 추가하고 마지막에 미영과 두부, 대파를 넣고 마무리하던 레시피에서 처음부터 모든 재료를 다 넣어버리고 한꺼번에 끓인 다음에 완성하게 되는 식이죠. 요리 경력이 없는 사장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예전과 맛이 왜 다르냐고 말해봤자 주방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예전이랑 맛 똑같다고 하고 그렇다고 전에 운영했던 사람을 불러서 김치찌개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함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손님들은 발길이 끊기게 되고 매출은 자연히 떨어지며 고정비인 월세야 직원들 월급은 계속 나가게 되니 자기가 생각했던 수익에 크게 미치지 못해 식당을 접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나태함입니다. 이 이유는 처음부터 장사가 안 되는 경우보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기대한 만큼 혹은 그 이상 나오게 되어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피곤하여 조금 늦게 출근을 했지만 직원들이 알아서 손님을 받고 알아서 식당이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하루는 지인이 놀러오게 되어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게 되어 하루 정도 쉬게 되었지만 식당은 알아서 잘 운영되는 것 같기에 슬슬 출근하는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직원들 또한 사장이 있을 때는 꼼꼼하게 하던 청소도 대충 하게 되고 음식 또한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 대충대충 대충 하게 되는데요. 물론 책임감이 있고 능력이 되는 한국인 매니저를 고용하여 그 사람에게 맡긴다면 이러한 상황이 올 확률은 크게 줄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비싸기에 고용을 하지 않고 그냥 베트남 직원들만 있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어가 능숙하지 않은 손님이 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직원이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손님이 말한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음식이 덜 익었으니 더 익혀달라는 말에 직원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케이를 하며 음식을 그냥 치워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손님과 직원이 트러블이 발생하여 손님은 사장이 어딨냐고 물어보게 되고 그 질문에 직원은 사장님 없어요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한 일이 몇번 반복되다 보면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도 발길이 끊기되고 게 서비스가 개판인 식당으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사장은 뒤늦게 사실을 깨닫고 다시 사장이 출근을 하여 이전으로 돌리려고 해도 이미 엎어진 물이라 회복이 힘든 상황까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식당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주 고객들을 베트남인으로 할지 한국인으로 할지 아니면 여행객인 다국적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지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장이 항상 그 가게에 붙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이었죠. 본인의 식당 운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혹은 요리 실력이 부족하여 손님이 끊기게 되며 적자의 길로 가게 되어버리는 경우는 그나마 스스로가 인정할 수가 있고 아쉬움과 후회는 남을지언정 억울함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 브로커나 기존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의 가머니설에 속아 사기를 당하게 되면 큰 억울함이 밀려오게 되고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게 되죠.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인테리어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모든 초기 절차를 스스로 다 준비하고 어느 정도 단골 손님도 유치가 되어가지고 직원들 또한 믿을 수 있는 직원들로 전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가서 정산을 하면 매달 수백에서 수천까지 알아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아도 같은 곳을 헐값에 타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적은 투자로 편하게 돈을 버는 사업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베트남에서 어떠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시던지 직접 발로 뛰어 시장조사를 하고 급하지 않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며 중간브로커의 가머니설에서 사기를 당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